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MZ세대 너희 잘 들어! 아악! 랑 브이로그 말 없게 오늘 살짝 몸에 피로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느끼고 등을 좀 집중적으로 포화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포화 아주 등이 간지신는 말이 아니에요 All right, it's a breakfast time! It's a breakfast! 빨리 깨라 그래서 브렉퍼스트에프브레퍼스트 연어랑 간장계란밥 하남자트 간장계란밥에 간장 많이 부어서 껌어 상남자트 군대 군대 군대 군대 있음 아 이렇게 아 자, 이렇게 아 먹고 바로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깨 조지는 날입니다 어깨 닭띠, 야, 닭띠 유일한 한 번만 더핑 찍으면 죽는다. 야, 닭띠야, 무스 발랐냐? 죽인다. 둘이 같이 잘 다녀. 야, 둘 너네 둘이는 천상 연예인이라는데. 야, 야, 야, 야, 야. 뭐하냐? 내 앞에서 닭띠 건드리면 죽어. 닭띠야! 닭띠야 가! 들어가! 팔꿈치로 아, 이렇게 실질으로떨어지고까이 하... 떨어져. 네. 아, 그더 이완할 그래.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아, 거기까지. 아, 그렇지 무게를 기 요기, 요기, 는기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요 어?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요이 요기, 요 요기, 요 다섯, 음. 다여다만 네 더. 하더 하나 섯 다섯, 다섯, 다 하나 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 다섯, 다섯, 어. 다섯, 다섯, 다섯, 다섯, 그렇지. <웃음> 아, 얘랑 이 소형근 링클라인이랑 같이 이게 평평 연결되는 게 살짝 싹간지. 그래 이게 사이드 치스터 잡았을 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딱 이게 렇 패닝 말고 아, 아. 딱 했을 때 여기서 이게 이어지는 거. 다시. 어. 여기 멀어지는 거. 다시. 어. 다시. 어. 위로. 다시. 위로. 그렇지. 다시. 일. 여덟 여덟 어! 아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자 이쪽으로 잡게네 스톱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멀어지게손 서로 멀어진다 하나만 더 오케이 <웃음> 그렇지 오케이, 다시 4 5리5리5리 아, 가자 가자 빨리 가자 5리 가자, 가자. 그렇지, 쉬고, 쉬고, 쉬고, 쉬고. 다시 5 6시6왜6 5 5 6 5 네 음. 하나 오케이 손협이 음. 진짜 잘 봐주고 있어요 계속 운동 도와주고 있는데 오늘 오전 파트 운동 여기까지고 손엽이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하이파이 완전 손네 가지 가지 哎るさい翻ァイ我い失礼了ま 알았어, come 오늘 c 컴온. 그리고 여 e 여 e 라스트. go! y o u 컴온. the l a 이 t 무 w 해 Oh! a t s up, guys? 자 이제 마지막 끼니. 이제 디너 타임이고요. h Oh! Oh! Oh! Oh! Oh! Oh! 수비 닭가슴살 닭가슴살 하이스에서나왔습니다 왜? It's me. <웃음> 맨날 먹으라니까 좀뻑뻑한 느낌이 들어서. 전자 c h a l l 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다이어트나 아니면 o n 만 k n 는분 I 알겠지만 제필요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여기 닭 가슴살. 아, 이씨. 너코 돌리는 거 까먹었습니다.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아, 냄새 죽여요. 야! 이거 보세요. 예. 스피드는 이, 이 가공할 때이 물로 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간장 계란밥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간장 계란밥 소스. 이 청양고치를 반으로 잘라가지고요 이 간장에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조금만 간장 살살 넣어서 이 반만 비비세요 반만 비벼 음아 좋아요 제가 굉장히 운동하기 최적화된 지금 어.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버가 잘 됐고 그 덕에 하루에 두 번씩 운동할 수 있으며 식단도 잘 챙길 수 있고 진심이라는 얘기는 좀 진부하고 좀 재밌어 이번 GPT랑 운동했을 때 GPT가 굉장히 놀랬던게 뭐냐면 내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갔어 진짜 깜짝 놀랐 정도로 나도 놀랐어 근데 이게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근육의 강도 근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근육의 강도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운동 프로그램 진짜 힘들게 하고 있어요 성엽이나 아니면 주변 프로 선수들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파트너 운동 아니 파트너 운동을 하면서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 섰을 때아 정말 저게 마랑이다. 아, 저 근육은 마랑의 근육이다. 좀 그런 근질 근 강도를 챙겨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왜냐면사이즈야 물론 훨씬 좋아졌지만 자기 스스로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굉장히 꽉찬 그런 이제 근질을 가져가보자 프로그램을 이제 거의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 막바지에 달았을 때의그 결과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한 컨텐츠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빨리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먹방하고 싶어. 뒤졌어. 짬뽕 넌 진짜 너무 진짜. 넌 뒤졌다. 태고 싶어 죽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은 버릇이 없다 찬물에 들어갔는데 초등학생 세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잠수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물을 막 뿌리기 시작했대요 흥계할 수 있잖아요 이 젊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했대요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참다 못해 너들 여기서 뭐하는 거야?! 했더니 요놈들이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고 그 아저씨한테 가서 세 명이서 막 물장구를 치면서 배머리가 말을 한다 이러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찬물을 막 뿌렸대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만약에 제가 이제 냉탕에 있어요. 아 시원하다. 아어 얘들아 고 o a w a 그랬는데 와가지고 히덕그러면 다시 공격했다. 어, 같이 먹을까 봐 조금 눌러봐. 네가 여기 여기 여기 대장이야? 대장, 네가 여기 대장이야? 응 음, 대장 아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뭐, 뭐, 대장이야 대장이야 이거 이거아 이거 좀 오바다 아니 어제 하나가 이 만약에 또 했다 아이씨 올라가자 야야좋냐 시원하냐 시원하냐 이게 이게 시원해 바로 기강 잡는다는 거죠 왜냐 이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친구들의 올바른 인성을 위해서 제가 남자다운 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MG세대 나도 이제 M이야 밀리니언 세대야 형이 1988년 차콤닷콤 100원이었을 때 신나면 200원이었을 때잘 들으세요 MG세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를 이곳저곳에서 흡수 할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득이고 혜택이지 하지만 함정이 있었어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인 정보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MZ세대 너희들잘 들어 아 너희들이 스스로 정립해야 될 어떠한 가치관과 이주대가 없어 이 춥대가 너희들이 주대가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세대라고 하라 형이 얘기해줄게 잘 들어 기준을 잡아 기준 그냥 상식 그 상식과 기준서 잡으라고 그 아까처럼 이 아이들을 흉육시키는데 그 기준이 있는 거야 내가 폭력을 했어? 아니 미러링이야 훈계와 폭행 그 사이에 그 기준을 잡은 거지 지금 열띤 청년 강의를 했는데 어찌 됐든 잘 되길 바라 여러분 잘 보내십시오 굿바이 어, 스비드한 팩이 990원이에요 한달 정도를 진짜 특가로 해서 990원에 한 팩에 저희가 어, 드리고자 합니다. <웃음> 만약에 이거 구입하기 싫으시면, 나가! 먹지 마! 많지 않아요. 네. 생생히 나는 게 아니고 많지 않아서 적당히 주문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막 100팩, 500팩 이거 사면 저 걸리면 진짜. <웃음> 근데 우리 머니버첩좀 맛있어. 알잖아. 먹어본 사람. 네. 하시고 만약에 이제 사기 싫다. 아, 니 이거 먹고 딴거 먹겠다. 그럼 나가!